수재. 우아한 순백의 여신. TV와 영화 부문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 제54회 백상예술대상 2018 시상식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올해로 3년째 MC를 맡은 수재는 레드카펫을 비롯해컴 파티, 무대까지 아름다움은 물론 완벽한 진행실력까지 선보이며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날은 스타센츄리 인기상까지 수상하며 대세다운 면모를 보였다. 한편 백상예술대상에는 국내 최고 배우들과 예능인, 감독, 작가, 제작사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